저는 내관련다 안녕, 동치뷰. 동치뷰. 초보 운전자는 물론 오랫동안 운전했던 사람들도 헷갈리고 또 실제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비도 생기고 또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가 가끔 있어서 오늘은 이런 애매하고 헷갈리는 9가지 정도 상식을 윤생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려고 해. 첫 번째. 구간단속 카메라 동태뷰 대부분 속도위반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일종 구간 내에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이 구간단속 카메라도 속도위반까지 단속을 해 시작하는 곳에서 한번또 끝나는 곳에서 한번 속도위반이 되고 또 평균 속도위반까지 오버됐다면 총세번을 위반하는 건데 이럴 때는 총세번의 위반 중에서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한 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두번째 마름모 표시 동트뷰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 바닥에 마름모 표시가 되어있는 걸볼수 있을 거야 뭐 무관심하게 봤을텐데 이 표시 의미가 뭘까? 뭘까요? 도로 위에 있는 이 마름모 표시는 30m 나 5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표시인거야 세번째 비보 좌회전. 동치구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다뤄 보려고 그래. 비보 좌회전은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만 반대 차선의 차량이 주행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거지. 적색 신호에서 비보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형 교차로 차량들의 이제 원활한 소통 흐름을 위해서 3거리 또 4거리 뭐또 5거리 이런 데서 설치된 원형 교차로인데 이곳에서 교차로 진입을 할 때는 일단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다가 회전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다섯 번째 속도위반 카메라 동트브 이거 정말 아주 유용한 정인데 지정된 규정속도를 얼마나 초과하면 단속이 될까 어쩔 때는 카메라에 찍혔는데도 내가 상당히 오버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단속이 안 된단 말이지 규정속도가 100km 구간은 22km 또 70에서 99km인 구간에서는 15km 그리고 이제 60km 이하인 도로에서는 11km까지는 오버가 돼도 단속되지 않는다고 하네 대략 규정속도의 20% 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늦게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르막길 내리막길 누가 우선일까? 동통 이런 곳에서 두 차량이 마주치게 되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차량이 한쪽으로 양보를 해주는 게 맞아 그런데 화물이나 승객을 많이 싣고 있는 차와 마주쳤을 때는 빈 자동차가 피해주는 것이 맞아 이제 간혹 보면 서로 양보하겠지 하고 마주보고 키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 일곱 번째 우측 차선 정차 동투뷰 가끔 사거리 교차로 에서 신호에 걸려갖고 의도치 않게 우측 차선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뒷차에서 우회전하려고 크락션을 빵빵하고 경적을 울리는 경험이 있을 거야 조금 이제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지 하지만 즉우차선에 정차했다가 또 뒷차 때문에 정지선을 넘어서 양보하다가는 오히려 교통법규 위반이 될 수가 있어 뒷차에 우회전을 도우려고 정지선을 넘을 경우 4만 원 범칙금이 부과 되고 또 만약에 횡단보도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가될 수도 있으니까 비상등이라도 좀 켜고 뒤 차에 수신호를 보내든지 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표시를 하고 또뒤 차도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경운기를 사용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할것 같아. 여덟 번째. <웃음> 우회전 보행 신호 주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딱 했는데 횡단보도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시 진입하면 당연히 위반사항이지 그런데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갈 수가 있어 다만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지 내용이 좀 많다 어허. 아홉 번째 마지막이다 유턴! 사거리에서 유턴할 때 반대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마주치면 누가 우선일까? 우선순위는 유턴 차량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멈추는 게 맞지 그리고 유턴 차량들이 대기 중이다가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할때 간혹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앞차량보다 뒤에 있는 차량이 먼저 유턴하다가 앞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차의 잘못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턴은 순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 동튜뷰 오늘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사실 뭐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었을 거야 어찌되었든 아는 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르는 건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뭐동튜뷰 덕분에 나도 공부를 했다 하여튼 내촬는내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뷰